안녕하세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업 특성상 진료실에서 세상의 작은 축소판 이야기들을 많이 상담하고 있죠.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여태껏 볼수 없었던 그리고 다시는 볼수 없을 것 같은 주식 광풍이 일어났었죠.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주식 전성시대에 많은 이들은 투자를 하였고 이 채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게도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보다 투자 손실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는 이의 이야기들이 더 많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장은 연일 하락을 하기 시작하였지만 매도 의견 없는 주식시장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때문에 솔깃하여 귀까지 만들어 손해를 본 사람, 아내 모르게 시작한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사람, 몇 달째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평생을 모아온 커리어마저 무너진 사람, 주식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목소리에는 항상 불안감도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달콤함만을 보여주던 주식을 대부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나 동창생,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직장 동료들이 주식으로 재미를 좀 보았다며 설레발을 떠니 이렇게 재미있는 곳에 끼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가 자책스러워 입문하게 되죠. 누군가의 무용담을 밤새 듣다 보면 마치 환각상태에 빠진 것 마냥 황홀한 기분마저 든다고 합니다. 허나 대부분 얼마 가지 않아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꿈은 깨지게 되더랍니다. 주식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직장 등 타인과의 관계,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신뢰가 깨져버린다는 것인데요. 주식으로 돈을 잃은 괴로움보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 남편에 대한 무서움, 부모님께 대한 죄책감, 형제에 대한 원망과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악화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죽을 때 무승부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실된 관계는 돈으로도 살수 없을 뿐더러 이 신뢰가 깨지지 않고 깊은 관계가 유지되어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된다면 성공한 인생이지요. 누군가에게 기대어 힘을 얻는다는 것은 제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변질된다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정말 많이 힘듭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서도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끝까지 숨기고 원금을 회복한 뒤 말하면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지 않을까요? 저는 인정받고 싶어요. 일단 지금은 말 못하겠고 시간이 흐른 뒤 말하면 그동안 고생했다며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훗날이라는 것을 전제로 깐다는 것은 이미 최후를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라는 건할수 없이 마지못해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말하는 이도 이미 모든 것이 포기되어 있는 상태이며 듣는 이의 충격은 몇 배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고백이 아니며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손쓸 방법이 없으니 보아달라는 것이죠. 무책임하게 책임 전과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큰 배신감에 사로잡힐 수 있으며 또 다른 의심을 낳게 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원히 메꾸어질 수 없는 금이 생겨버립니다. 분명 그 과정 속에서는 짜증도 자주 내게 될 것이며 예민이라는 핑계로 더 불안감과 초조함이 극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것이고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가게 됩니다. 조울증과 비슷하게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떨어지면 우울해지는 감정의 폭이 굉장히 커지고는 점점 순결이 턱턱 막혀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미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고 주신을 관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식만 떠오르면 가슴이 아리고 주식 투자에 허비된 시간들에서 인생이 날아갔다고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과거를 계속 되새기며 부모님께 더 효도할 수 있었고 배우자에게 더 좋은 걸 사줄 수 있었고 자녀에게 더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었다며 후회만 하면서 남은 시간까지 허비하고 있으십니다. 분명 누군가에게 털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고 털어놓으세요. 더 이상 늦지 않게 빨리 고백하시게 되면 이제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온 가족의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생각보다 빠르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도저히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평생을 철저하게 숨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혼자서 감당이 가능하고 걱정을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죠. 오르고 내리는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희망애로 없이 현실을 직시하여 냉정하게 관리가 되신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아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더라도 잃어버린 돈이 있다면 의지를 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손실을 만회한답시고 몇 년을 더 날리시지 마세요. 그런 추억보다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행복한 추억이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진료실의 상황도 함께 변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상담의 끝에서는 잃어버린 원금 회수의 방법보다는 신뢰가 깨진 가족과의 관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돈에만 집착하지 말고 무섭더라도 용기내어 솔직한 사람이 된다면 다시 되돌아가고 싶었던 주식하기 전에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함께 의지하며 해답을 찾아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디 가정의 평화가 깃들길 바라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가 본래 돈을 벌고 살아가는 목적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승부는 돈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